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게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가 거슬려서 업데이트 끄기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끄기 설정을 하고 사용하더라도 컴퓨터 보안을 위해 가끔씩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윈도우 설정 메뉴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이동해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의 목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로딩하는 과정이 1시간 이상 계속해서 무한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답답한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바탕화면 작업표시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작업관리자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탭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서 WAUSERV라는 U -S -E -R -V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항목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중지를 누릅니다. 이렇게 중지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 또는 내 PC로 이동한 다음 로컬디스크 C드라이브로 이동해서 윈도우즈 폴더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목록에서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폴더를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스토어와 다운로드 폴더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클릭 삭제를 눌러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작업관리자 창으로 다시 이동한 다음 서비스 탭을 누르고 앞서 중지했던 항목에 마우스 클릭 시작을 누릅니다. 윈도우 설정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이동한 다음 업데이트 확인을 누르면 더 이상 무한 로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작업관리자 서비스 탭에서 마우스 클릭 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누를 때이 시작 메뉴가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분들은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네트워크 아이콘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어댑터 옵션 변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항목에 마우스 클릭 사용 안 함을 눌렀다가 다시 사용함으로 바꿔주면 작업관리자 서비스 항목에서 시장 메뉴가 눌러지지 않았던 항목이 이렇게 다시 시장 메뉴를 누를 수 있게 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무한 로딩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